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간단한 제 취미인 실링 왁스를 총 8가지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취미 부자라서 취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실링 왁스가 제일 간단한 취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은 녹이고 붓고 스탬프 찍으면 끝이거든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자첫 번째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버전 그냥 녹이고 스탬프 찍고 띄어냈을 때 기본적인 버전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이 잉크패드를 활용한 버전 요렇게 잘 나왔는데 이 위에 잉크패드를 톡톡톡톡 이렇게 묻혀주면 실링왁스 스탬프가 훨씬 더 돋보이거든요 간단하게 멋지게 실링왁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요런 느낌으로 이런 멋진 느낌으로 이두 번째 잉크 패드를 활용한 버전이고 오, 잘 됐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마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페인트 마카를 사용해서 덧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탬프 부분에 이렇게 덧칠을 해주면 또 굉장히 그럴싸한 느낌이 납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엄청 멋지죠? 어, 되게 잘 됐다. 이런 굉장히 멋진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나란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꽃을 이 위에 이렇게 올리고, 스탬프를 찍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클리어 왁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클리어 왁스 투명한 왁스를 클리어 왁스라고 해요 응. 첫 번째는 클리어 왁스로 왁스 스탬핑하기.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그거 투명 왁스라가지고 이 클리어 왁스는 사실 이래저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서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은 클리어 왁스 편을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방법은 네일 파츠를 이렇게 활용하는 법입니다. 아 묻혔다. 아 이거 약간 약간 실패작인 느낌이 좀 나는데 색상은 굉장히 예쁜데 파츠가 좀 묻혔네. 이렇게 파츠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일곱번째는 이 편지나 포장할 때 편지나 포장을 요렇게 실링하는 방법 와 이거 색 진짜 예쁘다 미쳤다 미쳤어 아, 이거 너무 예쁘게 될것 같은데 이렇게 포장이나 편지 등에 직접 실링을 할 수도 있고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어,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와, 색을 굉장히 잘 섞였네. 골고루 예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를 보여드릴 건데, 마지막 여덟 번째로, 뭐 선물 포장할 때도 좋고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인테리어용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태그를 만드는 건데 적당한 사이즈의 라벨 용지 같은 거에 이렇게 부어놓고 뭐 태그를 뭐 적당히 꾸미면 되는데 뭐 스탬프를 쓰던 그림을 그리던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이런저런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나 뭐 포장할 때나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하게 태그나 라벨카드 등을 활용해서 이런 태그 느낌 만들기 아직 국내에서는 실링왁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실링왁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고 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바이뾰벼